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이 체크박스인 경우 사용하는 파셜 체크 넥스트 클릭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일부 행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헤더의 체크박스를 선택할 경우 전체 행을 선택할지 혹은 선택 해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은 체크박스여야 합니다. 파셜 체크 넥스트 클릭 속성 값은 체크 혹은 언체크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뷰입니다. 첫 번째 바디 컬럼의 인풋 타입이 체크박스입니다. 헤더 컬럼의 인풋 타입도 체크박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더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모두 선택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행을 선택한 후 헤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모든 행의 선택이 해제됩니다. 전부 선택 해제된 후 다시 헤더를 클릭하면 다시 모두 선택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그리드 뷰첫 번째 바디 컬럼에 파셜 체크 넥스트 클릭 속성 값을 체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일부 행들을 선택하고 헤더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행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